여기 음, 여기 있는, 있는 음, 거잖쭉 내려와서 요것 단데 넘어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. 이, 여기까지. 노란 거 뭐야? 노란, 노란 게 국도야 국도. 그래서 우리 국도야. 이렇게 내려와서 일쯤 올라왔지. I'm gonna go ahead and do that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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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지천에 있는 어, 전망봉정 전망대입니다. 여기 전체 코스 중에 몇프인가요 어 3분의 2 정도